뉴비 대전일 때 가만 있다 내가 이기겠어. 성골 <웃음> 배워가지고 나 가만 히 있으면 이긴다고. 이제 뉴비 대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. 그리고 만약에 뉴비가 엄청 많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시간대부터 잘립니다 여러분들. 응. <웃음> 안 되면 대게 오래 안 했단 말이에요. 아게. 아나는 <웃음>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. 어, 한번 시작해볼게요. <웃음>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어티 안되겠습니다 어, 닌자님 반갑습니다 지금 설명서 읽고 계신가요 혹시? 네 어? 처음 받아보는 직업인가 본데요? 아, 아. 지금 이분 어, 설명서 읽고 있는 것 같아요 <웃음> 설명서 읽고 있는 것 같고 이 분이 근데 싸움 미션도 어디있는지 모르면 어떡해요? 어 괜찮습니다 어, 오늘은 그런 판이기 때문에 <웃음> 사람들을 한번 만나러 가볼게요 뭐야 잠나 무슨 소리 들리는데? 저분 지금 폭탄 받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 폭탄 누가 받았는데 아무도 말을 안해어나 폭탄 소리 우리 들었죠 여러분들? 폭탄 소리 들었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하는데? 잠시만 음, 음. 폭탄이 있는지도 모르는 걸 수도 있습니다 누가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폭탄이 있는지 모르고 죽은 것 같아 어 자기가 폭탄을 받았는지도 몰랐던 것 같아. 폭탄방이 있는데 누가 죽었는지 좀 보려고 몰렸어요. 초 어디에요? 무시되는 건. <웃음> 아이고야. <웃음> 아이고야. 엎어갔습니다. <웃음> 왜 <웃음> 4.7시간이거든요? 네. <웃음> 지켜볼게요. 반가방가. 안녕하세요. 저 너무 쓸데없는 칼집이 어떡하죠? 쓸데없는 칼집? 오. 어! 잠깐만. <웃음> 왜 여기서? 잠깐만. <쓸냐? 웃음> 왜 여기서 나? <웃음> 아니 갑자기 왜 여기서 나와 아무도 없었는데 아왜 <웃음> 아, 들어가 갑자기 갑자기 왜 들어가 <웃음> 아 들어갔어 <웃음> 이게 뭔 상황이야 아, 왜요? 왜요? <웃음> 아니 갑자기 자기가 나와서 놀러고 다시 들어갔어 아 미치겠다 아어어어어어어아 <웃음> 아. <웃음> 아, 잠깐만 아 뭐야 여기 시체 왜 있어 잠깐 아, 나왔는데 시체가 있네 뭐야 이거 잠깐만 아 이거 신박겠다 숨어 있을게요 어 숨어 있을게 어, <웃음> 아 저, 진짜 아 시작한 지 얼마를 했다고 지금 <웃음> 이렇게 웃기냐 아, <웃음> <웃음> 오늘은 가만있을게요 저는 출이 안하고 어, 25시간 분이어가지고 깜짝 놀랬나봐 나왔는데 어.. 스파이 달렸어? 헐, 나 스파이 달렸어 지금? 그러게 에코님 따라가보세요? 아까 여기 누가 보자 그랬는데? 누구더라? <웃음> 뜩몰려는데코님 <잔뜩> <웃음> 네? 대는 무슨 여기에요어 뭐라고 답해드려야 될까요, 여러분들? 제가 오리거든요? 하류님 가 썰어볼게 예, 예? <웃음> 아, 저 오리 아니에요, 저 오리 아니야 오리들한테 걸리면 1순위로죽고요아 폭탄 강, 자기 폭탄에 죽은 거 아니야? 폭탄이 안 도는데, 여러분들? <웃음> 폭탄이 안 돌아! 폭탄이 없잖아 <웃음> 자기, 자기 폭탄에 자기가 죽은 거 같아 아, 설마, <웃음> 설마 자기 폭탄에 링크 있는 허? 저요, 링크 님하고요 자, 저... 메크 네. 어느 분이었지? 이쿠님 <목소리> <입구님> 누구랑 계셨죠? 이쿠가 <목소리> <입구가> 뭐예요? <웃음> 가만있다 얘기했는데 이쿠님 아까 그분 누구였죠? 알려줘요? 네 <웃음> 입기 쉽지 않은 색깔이었어 흰색 검은색이라 입기는 정말 쉽지 않았는데 어왜 나한테 붙는 거야 이러다 썰려 <웃음> 아무도 안 죽었는데 여러분들? 아무도 안 죽었는데? 나, 나 아직 한 명도 안 썰었어 여러분들 근데 다 죽었다고 우리가? 말이 안돼 <웃음> 나 아직 손골배가 썰어야 오리가 죽는 거잖아 에이 설마 진짜 설마 아닐 거야 어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어왜우 남았어 분명 남은 거야 분명 남은 건데 어 뭐야 진짜 있다 뭐야, 뭐야? 이사. 불꽃 독수리님 아닌가? 오, 오 오리 찾았는데? 어 일단 오리 하나 찾았는데? 그러면은 오리가 한명 정도 남았겠네요 저도 이제 좀 썰어볼게요 어 이거네. 왜요? <웃음> 너무 안심했어 나이가 손골매란 사실을 몰랐겠지. 근데 이제 게임 거의 다 끝나갈 때니까 나도 이제 썰어야지 오리 하나 남은 것 같은데 내 옆에라고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았어? 내 옆에가 항상 안전하지만은 않아. <웃음> 배신컴 백스. <웃음> 다음은 타겟은 누구야? 가까이 여기 와봐. 또썰 거야? 몇명 정도 살아 남았을까? 어, 종초 볼까 여기서? 종초 보자. 종초 보자. 종치고 링크 물어보자 사람들한테. 이쿤님이 써는 거 봤어요. 하얀색 분. 헐 뭐야 봤다는데야 그럼 미션승도 돼? 아니야 거의 분들 미션승도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들 미션승 할수 있어 그니까 러나 진짜 가만히 있다 이기했는데? 나 그냥 가만히 있어볼게 여러분들 뉴비 대전인데 가만히 있다 내가 이기겠어 손골 매용가지고나 가만히 있면 이긴다고 사실 미, 빨리 미션 깨 여러분들 사모도 깨고 사모 양 안깨? 아이 내가 사모 깨러 간다 아이 사모 깨러 가어 사모 깨러 가 아이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가만 있다 이기게 만들어 왜 자꾸 아 진짜 아 진짜 가만 있다 이겼네 아 진짜 아 가만 있다 이기겠어 이다가 봤어 누가 썼지 나 심지어 뉴비 대전이잖아 이러다 가만 있다 이기겠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뭐 <웃음> 어, 미션 승이다 야 아, 이게, 나, 미션 나, 나, 나, 나. 이게 미션 승이야 와 어떻게 이게 미션 승이야 와끝